그러면 이 하나씩 열어볼게. 네.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위에 프로그램 모니터라는 공간이 있잖아. 네. 여기, 여기가 소스 모니터라고 부르고 여기는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부르거든. 보여주는 게 각각 틀린데 네. 여기는 이 소스들을 더블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각 편집 정도로할수 있어. 네. 그각 편집된 거를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얘 있잖아, 그지? 네. 여기 새 비디오에다가 집어 넣으면 그 화면이 여기서 나와. 음. 얘부터 먼저 나온 건가? 네. 그러면 이제 니가 합시다. 얘를 더블클릭을 해 화면 나왔지? 네. 요거 좀 안보이니까 밑으로 좀당겨당겨서 음. 지금 이거 당기니까막 늘어나지 네. 알아서 맞춰지지 그게 요거 때문에 그래 맞추기 네. 어, 그게 눌러보면 이걸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거든 표정때에맞추게 네. 해놓으면 돼 네. 여기도 맞추기 있다 옆에도 네. 그 다음에 여기 1분의 1 있지 네. 여기도 1분의 1 있지 그게 네. 뭐냐면 어, 음, 이 음, 2분의 1 음. 눌러 봐봐 음. 퀄리티를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막 낮출 수 있거든 네. 못 누르면 원래 안되는 건데 작업을 하다 컴퓨터 굉장히 뻑뻑뻑뻑 될 때가 있어. 네. 그때는 저걸 상 노리면 퀄리티를 2분의 1로 다 줄이는 거야. 음. 근데 결과물 뽑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음.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더 쉬게 만들어 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 중간에 있는 요놈 있지. 네. 어, 걔를 현재 위치 표식이라 고 불러. 네.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걔를 쫙 잡아당기면, 음, 그냥 우리 플레이할 때 보면 이렇게 현재 위치를 음. 위치 제껴보잖아 거지. 그런 거야. 이 영상의 전체 길이는 음. 요놈이야 네. 그 다음에 요놈은 이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거든 네. 그러면 이만큼 제껴 을때 지금 5초 2 2프레임 정도 지났다 라는 위치 거기에 다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음. 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잖아 음. 그 원하는 부분을첫 번째로 한번 맞춰보자 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기록을 하고 싶잖아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앞에 거 필요 없어 라는 게용놈이야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네. 이름이 나와 그지? 그리고 가로가 나오잖아 가로가 영어야 영어 네. 어, 인점이라고 해서 I를 쓰거든 네. 근데 이 단축키들은 한 영을 가려 그래서 한글 키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i를 누르면 안 먹어 오. 자 걔를 한번 눌러 i 안 눌러지지 눌러졌나? 네. 어, 가면 이렇게 됐지 이거 안 쓰는 부분 얘는 네. 쓰는 부분 네. 자 다시 네. 타이밍 인디케이트 잡고 움직여서 어디까지 쓸래? 이럴 까지 네. 반대 종료 표시를 누릅니다 얘는 o야 네. 근데 키보드 보면 i하고 o가 붙어 있어 네. 실수로 누르잖아 네. 그럼 반대 기능이 돼버려 음. 조심해야 된다 음. 자 지금 이만큼의 시간이 있잖아 <웃음> 네. 5초야 네. 일단은 가지고 온다 이만큼 쓸 거야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여기 보면 v1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있지 네. 여기가 첫번째 트랙이라고 하거든 네. 거기다 딱 던져 놓으면 이렇게 물어봐 뭘 물어보느냐 면 원래 이 소스가 720에 404 짜리 소스였고 프레임도 좀 틀렸잖아 네. 라고 지금 거랑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파랑을 눌러야 돼 이유는 앞에 거 시퀀스 설정 변경을 해버리잖아 네. 그럼 이새 비디오 테이프가 이 720x404로 바뀌어 버려 아 이게 바뀌었 어. 네. 그래서 뒤에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야 돼 그럼 작게 들어갔지 네. 이해해야 되지? 네. 자그러면이놈좀 늘려볼까? 자이놈 클릭해서 하얗게 만들어 놔 네. 너무 작으니까 클릭하기 좀 힘들었지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대 축소야 네. 소스에서 떼내고 가지고 온이 덩어리 있잖아 네. 이 덩어리를 클립이라고 불러 네. 이 놈이 너무 작으면 클릭이 잘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이 키보드에서 플러스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축소가 되지. 이렇게 쓰는거야. 네. 자, 그리고 이 트랙이 비디오는 여기 V가 붙어있으면 다 비디오야. 네. 그리고 A가 붙어있으면 다 오디오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V1이 제일 앞에 표시가 네. 있는거 있지. 네. 얘를 한번 누르면 꺼져. 음. 그게 꺼지면 아무짓도 안돼. 뭐 클릭 앤 드래그도 안돼. 여기 있는 게 선택해서 복사도 안 돼. 아무 기능도 안될 때가 있어. 네. 그래서 요거 꺼놓으면 안 된다고, 이 표시는. 네. 이 화면도 지금 안 맞으니까 증가한 경우에는 강제로 네. 늘려야겠지. 네. 자, 이 화면의 크기, 소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왼쪽 상단 창에 보면 소스 모니터 바로 오른쪽에 효과 컨트롤이라고 있거든. 네. 거기 가면 비디오 효과에 처음에 동작이란 게 있지. 네. 그거 누르고 옆에 있는 화석, 요거 꺽쇠 눌러. 여기 비율 조정 나오지. 네. 클릭을 하고 직접 입력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선택을 하고, 클릭과 동시에 바로 땡겨봐봐, 좌우로. 응?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얘 지금 수평이 좀안 맞는 느낌 나지 않냐? 네. 그러면 좀 회전 좀 해볼까? 위도 회전 있지? 이거 좌우로 해봐. 위치, 위치지, 위치. 네. 위치를 건드리면, 앞에 있는 숫자가 좌우, 뒤에가 상하거든? 너무 땡겨버리면 까만 라인이 나온다? 네. 화면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까만 라인이 안나오게 확대를 좀더 하면 되겠지. 음... 지금 화면이 원래 소스에서 거의 네. 300배까지 커졌잖아. 네. 이거 별로 안좋해 있어요. 음... 키워봤자 한 150% 내에서 해야지 안 깨져. 네. <웃음> 자, 그리고 얘를 지금 2분의 1 되어 있잖아. 네. 얘를 전체라고 해봐봐. 그럼 이게 원래 퀄리티거든. 네. 원래 퀄리티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구질감 찾아보자. 그 다음에 재깨 음. 네. 더블클릭! 화면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점과 아웃점 잡아. 탄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다쓸 필요는 없지. 네. 잘라. 음. 그거를 얘 앞에다가 둬야 되지 지금. 네. 음.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당겨. 음. 더 당겨야 들어갈 것 같은데 넉넉하게 당겨. 음. 그리고 일대 마이너스를 하면 많이 당길 수 있지. 음. 이게 겹치면 안 되는, 음. 되는. 어. 그래서 앞에 바짝 붙이고 뒤에 당겨.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지금 뭔가 할때 딱딱 붙는 느낌 났지 네, 스냅핑 기능이라는 네. 게 있는데 음. 여기 보면 자석 자석 있지 네, 파라게돼 있지 네. 이게 스냅핑 기능인데 스냅핑 네. 기능이 있으면 어디 붙느냐 하면 네. 요 타임 인디케이터 있지 네, 타임라인에서 타임 인디케이터 왔다 갔다 해볼래 네. 고 라인에 붙어 어... 그 다음에 다른 놈 있잖아 네. 다른 놈끝머리에도 붙어 음. 얘가 여기 라인하고 붙으면 좋을 것 같잖아 네. 시프트를 잡고 움직이면 딱 붙어 음. 이때만 영향을 받아 이렇게 놓으면 어디 붙어서 상관없지. 음. 이렇게. 네. 자, 다시 또축소로 하고, 음. 자, 그 다음에 배치했다. 또 다음에 무슨 화면 쓸 건데, 요 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아웃점 한번 떼봐봐. 나중에 이것도, 이것 그대로 안 쓴다? 확대도 가능하다? 이거 머릿속에 다 염두해주고. 속도도 이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 다 가능해. 자, 그 다음에 또뭘 놓고 또뭘 놓고 해서, 일단은 네가 원하는 시간 순으로 쫙 빼야돼 봐봐. 음. 그리고 소스가 만약에 없었다 지만 마스터폴드 옮겨주고. 응. 음. 습니다 다 붙였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세부편집 해야겠지 네. 세부편집은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서 뭐지? 네. 더 잘라낼 부분이 있으면 요 내용 내에서 막 이것부터 가봐 쭉다 보여줄 거냐 네. 혹은 툭툭 툭, 툭을 보여줄 거냐 음. 아니면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네. 결정할 수가 있겠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말을 들어보면서 어디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이 있잖아 네. 그것만 끊어내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르는 걸 알아야겠지 네. 자 자르는 거는 타임 인디케이트가 여기 있잖아 네. 이걸 두고 만약 에 여기를 잘라야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면도칼을딱 들어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잘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보고 필요 없다 네. 잘랐잖아 그럼 분리가 됐지 네. 다시 이 바꿔, 도구로 바꿔삼선도구로 네. 클릭을 하면 클릭이 돼 네. 그런 다음에 딜리트 하면 지워져 공백이 있겠지. 네. 공백도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또 지워져. 하면 중간이 없앨 수 있는 거야. 실수를 어... 했다. 컨트롤 Z 계속하면 이것도 돼. 네. 단축키는 컨트롤 K를 누르면 잘려. 음... 컨트롤 K. 분할되지. 네. 셀렉트 딜리트 또 셀렉트 딜리트. 네. 반복을 하면 이런 작업이 돼. 네. 자, 그 다음에 또 알려줄게. 요 기준으로 앞에 걸다 이만큼 없어지고 싶을 때 있지. 네. 그러면 자르고 딜리트 딜리트 하잖아. 네. 그게 귀찮아. 그때는 요거 기준으로 앞에 그 지우겠다, Q. 음. Q. 요거 기준으로 뒤에 그 지우겠다, W. 그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속도 조절은 나중에 할 거니까 네. 비워야 될 것들 이 있지. 네. 그거를 한번 다 지워봐. 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좀 좋다 할 때는. 네. 시퀀스도 시퀀스. 없어졌잖아. 네. 아까 시퀀스 이름 뭐였어? 편집 보면 이지 네. 더블 클릭. 어, 뭐 해라. 말을 잘 들어봐라. 말뚝안 끊기게. 어. 뭐, 대충 했네. 네. 컨트롤 K 쓰는 게좀 불편했지? 네, 너무 멀던데요. 네. 너무 멀지? 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데가 있어. 음. 편집에 가서, 키보드 단축키를 가면, 여기에,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지? K가 불편하니까, 얘를 E. E. 뭐, 하면,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될 거야. 여기서 네.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으면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하면 돼.